아 맞아 불에 대제로 제 죽이던데. <웃음> 아 뭐야, 이거, 왜 렉이 걸려, 이거? 잠깐만. 옆에다가 채팅창 빼고는 따로 켠거 없는데? 불신할리면 렉 걸려요? 뭐 이런. 아 저희는 멀쩡했는데, 그러게요? 왜 이래? 좀 끊긴다, 중간중간에. 이거 껐다 켤게요? 아마, 사람들의 엘든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. 잔고장이 많으니까. 솔직히, 잔고장 많으면 하기가 싫어지는 건 맞거든요. 애가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렉 걸리고, 뭐만 하면은, 아, 막 버그나고 그러잖아요. 내가 게임을 산 건지, 아니면 은 베타 테스트 권을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렉 안걸리죠? 지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, 괜... 야씨 괜까지 나왔는데 아 아니 에 네, 그래요 일단 회차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49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맞아 불의 대제로 죽이던데 죽이면 어떻게 돼요? 죽이면 어떻게 돼? 네,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 별일 없다고요? 그래도 할 겁니다 어 안되네 이거 어떻게 적대하지? 뭔가 좀 아쉽네 될것 같으면서도 아 히로인은 따로 있다고요 패치 아니었어? 뭔 소리지? 히로인 패치 아니었어? 아 뭐야 왜 다들 다 틀려? 말하는 게 사인이 왜 안보이냐고요? 저랑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. 당신은 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. 응, 뭐야? 아 뭔가 있었나? Do it, do it. Come on, kill me. I'm here. Come on. 아 왜? 뭐? 왜? 왜 뭐요? Oh, like <웃음> 아. 요즘 접목 목된 용이 핫하다고요? 왜? 접목된 용이 비룡 추뎀 준다고? 그런 게 있었어? <웃음> 와. 딜봐 <딜 <웃음> 아! <웃음> <딜> <웃음> <웃음> 코로나 없었으면 엘드링 완성도가 높아졌을까요? <딜> 아니요 자기 잘하는 거 계속 <웃음> 잘 해왔던 애들이에요. 엘든링1회차는 할게 많군요. 그때가 좋습니다. 천천히 드세요. 허겁지겁 드시다가는 체합니다. 후반이 노잼이라고. 아, 난 중간이... 난 중간이 재미가 없던데? 중간부터는. 후반 가면 갈수록 재밌는 애들이 몰려 있어가지고. 아, 전에 저는 트레이드 마커 투구였잖아요. 투구를 왜안 쓰냐고 말, 말을 들었는데, 투구를 쓰게 되면 엄, 언밸런스 합니다. <웃음> 폴주위가 돼버렸어. 네, 이래서 투구안써요 잘. 이게 좀더 좀더 자연스럽지 않아요? 투보다 이게, 이게 더 나은 거 같아. 자, 한번 해볼까?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였어. 미리 태운다녀.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. 이게 되나 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아, 어못 불러 완전히 죽었는데 아 이거 버그 안 나겠지? 좀 불안하긴 한데 아언령은 원래 한 번밖에 못 들어요? 아 랜덤보드 할 의향이 있, 있냐고요? 아 있죠? 모드는 할 의향이 있어요 아 그렇게 취업하고 싶어요? 아나 뭔가 있네 이거 아 밀려났네 <웃음> 뭐야 아까 그거 가져와 아, 아 밤새서 편집하라는 뜻인가? 아, 아. 어이 어이 내가 몇년 차라 생각하나 Hmm... Uh... <laughs> hey, Fuck you, mate! Huh? This is Sparta!